반갑습니다. 피터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화음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3화음이란 한 음에 3음과 5음을 쌓아서 만든 화음입니다. 이것은 4가지 종류가 있죠. 이름과 3음과 5음, 이름과 3음 사이의 건반 3개, 3음과 5음 사이의 건반 2개 들어가 있는 것을 메이저. 그 다음, 이음과 삼음 사이의 건반 두 개, 삼음과 오음 사이의 건반 세개 들어가 있는 코드는 마이너. 그 다음에 메이저에서 증가해서 이음과 삼음 사이의 건반 세 개, 삼음과 오음 사이의 건반 세개 있는 코드를 어그먼트. 그리고 어, 마이너에서 줄어서. 이름과 3음 사이에 건반 두 개, 3음과 5음 사이에 건반 두개 이렇게 있는 코드가 디미니 h 이렇게 3화음은 네 가지로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3화음에서 이제 음 확장해서 7화음. 3화음에 7음이 함께 있는 코드를 배웠어요. 7화음은 그냥 세븐이 있고 메이저 세븐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었어요. 메이저 세븐과 그냥 세븐의 차이는 장칠도냐 그런 메이저 세븐 단칠도냐 그런 마이너 세븐 이렇습니다 그런 코드들은 메이저뿐만 아니라 마이너에도 있다는 라거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외의 코드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음, 비화성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유튜브를 돌아다니다가 이런 질문을 봤어요 어... 도미솔 즉 c코드가 나오면 멜로디를 도미솔만 넣어야 되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도미솔이 선율, 그러니까 선율이 도미솔이 있다 그러면 걔는 화성음 이라고 해요 이 화성에 속한 음인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솔솔 미파솔의 솔과 미는 화성음이지만 파는 비화성음이에요 화성음이 아니에요 화성음이 아닐 때의 화성악에서 다루는 건 아홉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많이 나오는 게 다섯 가지 종류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다루는 게 패싱톤 그 지남음이라고 해요 화성음과 화성음을 지나가는 거예요 미파솔 혹은 솔파 미 이런 식으로 지나갈 때 쓰는 비화성음은 된다 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웃음이라는 게 있어요 솔라솔 혹은 솔파솔 그 화성음 위의 음을 잠깐 찍고 오는 거 혹은 아래음을 찍고 오는 거뭐 이런 거 이런 거 허용된다라는 거죠 뭐 그리고 다섯 가지 중에 어또 계류음이라는 게 있어요 계류음은 뭐냐면 이 화성음에 속하지 않는 음인데 계류되었다가 해결되는 거 화성학에서는 항상 예비가 필요하긴 해요 비되었다가 이예비된 음이 계류되었다가 해결. 예, 이걸 코드네임으로 하면 서스포예요. S U S 4. 이렇게 적혀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네 번째 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네 번째 음을 칠때주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얘가 해결이 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때는 3음을 치지 않아요. 3음 대신에 4가 있는 거니깐요. 이 44포 아주 괜찮은 코드 같아요. 어 이거 말고 뭐 있죠? 솔솔미미 솔솔, 솔솔, go 할때 세븐 코드를 써도 되지만 이 세븐이 들어 o so, s 종지 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so, 솔미 하지만 가외는 무지하게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반종지 썼을 때 5도 화음에 서스포를 쓰는 경우 예. 그다음 마지막 끝날 때 1도 화음에 서스포를 쓰는 경우 크게는 이래요. 크게는 이두 개를 많이 써요. 뭐 2도 화음에 3도 화음도 이상하고 6도 화음도 뭐 이상하고요. 뭐 이거는 뭐 이제 이 C장조에 나오는 주요 3화음, 부사음 이외에 다른 3화음을 갖다 썼을 때는 충분히 쓸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 3화음, 부 3화음만 쓰는 환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5도 화음, 즉 딸림 화음에서의 서스포와 그리고 으뜸 화음, 1도 화음에서의 서스포를 많이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숫자 놀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C 하고 ADD 하고 2 혹은 9 혹은 6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 숫자를 치면 되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9와 2는 같은 음입니다 같은 애라고 생각해도 돼요 예. 클래식 중에 뭐 예전에는 뭐 도미솔도 너무 복잡해서 도미솔 생략하고 도미만 쓰고 뭐 이런 근데 이제는 도미솔도 너무 간단해서 좀더 복잡하게 칩니다 이때는 사음을 같이 쳐도 무방해요 잔잔하게 치면 되게 예뻐요 괜찮죠 이렇게 치면 너무 정확하고 예, 고지식한 느낌인데 약간 세련된 느낌으로 주관적인 겁니다 혹은 오른손의근음을 생략해도 되고요. 예. 이9 혹은 2는 거의 모든 화음에 다 써도 돼요. 이런 느낌 막 섞여 있죠. 예. 뭐 4도 화음. 5도 화음. 6도 화음. 예, 다 써도 돼요, 거의. 예. 근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다 누르는 이 방법만 고수한다면 좀 별로겠죠. 그래서 요, 요, 불협화음을 즐기면서 6도를 전 자주 쓰기도 합니다. 예. 혹은 1도 화음에서, 즉, C 코드에서 이9 혹은 2를 사용할 때 과감하게 근음과 삼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것만 남죠. 요게 음정에서는 완전 4도거든요. 완전하게 어울리죠 요 느낌 뭔가 어? 비어보이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 뭐랄까요 모던한 느낌이랄까요 예, 주관적인 겁니다 예뭐 이런 코드를 만들 수도 있죠 가끔 6도 보실 수도 있어요 6 6를 보셨을 때는 5음을 생략하는 게 좋아요 같이 치면 좀 같이 쳐도 되는데 예 오, 이, 인, 그런데 이제 이음은 A마이너 아닌가요? 그렇죠 A마이너인데 베이스는 C랑 똑같은 코드예요. 그런 식으로 같은 음을 짚는데도 여러가지 다른 코드명으로 표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또뭐 있죠? 2했고 3은 당연히 있는 거고 4했고 5도 당연히 있는 거고 6했고 7했고 뭐 8은 뭐 똑같은 음이고, 9도 있고, 그 이외에 다른 것들도 많아요. 요 1, 3, 5, 7, 9, 11, 뭐, 13, 15도 있었을 거예요. 뭐, 14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숫자 많은 것들은, 어, 예, 뭐, 재즈 혹은 뭐, 텐션이라고 해서 뭐, 그런 코드들, 예. 근데 충분히 9까지만 쓰실 줄 알아도, 뭐 기본적인 뭐 내가 치고 싶은 가요라든지 뭐보금성고 요정도 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네 그리고 이후, 이후에 레슨을 하면서 나오는 다양한 코드들이나 진행들에 대해서는 곧때고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때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